사진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캡처. 아시아 경제 홍민정 기자 런닝맨 이광수가 자신의 신년 운세를 보고 발끈했다. 7일 방송된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에서는 신년 운세를 보는 멤버들의 모습이 잔판을 탔다. 이날 신년 운세를 본 후, 궁합 지수가 잘 맞는 멤버끼리 짝을 이루어 미션을 수행하기로 했다. 역술가는 이광수의 사주를 보더니 올해가 가장 밝은 해라고 해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가장 밝은 상태라고. 그런 이광수에게 도움이 될 멤버는 전소민이었다. 이를 들은 전소민은 내가 귀인이네라며 이광수에게 앞으로 잘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전소민은 힘들고 이광수만 좋아지는 궁합이라고. 이에 이광수는 소민아 밥 한번 먹자라고 말했지만 전소민은 바로 거절했다. 이어 역술가는 이광수 씨의 연애 기술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덧붙였고 이광수는 당신이 뭘 아냐라며 발끈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